아이코 너무 잘했다 죽어버리네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뼈번패 들고 왔네 와 야, 똑똑해 보수야 솔블루는 아니고 선블루 와우 와우 와우 지르는데? 레방패 한 번만 뜯겨주라. 레방패, 가비. 1타를 피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인가? 나이스오 잘하는 데데 아트록스? 라인즈? 느낌 있는데? 이래무 이래 타이밍? 저거 죽으면 이랩 맞출 수 있죠? <웃음> 에이 그건 좀 에이 그건 좀 에이 그건 좀 너무 선 넘었지 나 클레드인데 거리 살짝 못잽다 아트록스 주이 벗는거 개업바지 클레드 상대로 아트록스가 슬슬 리신이 오려고 하겠죠? 사람면 리신이 올것 같아. 제가 리신이. 한명 찍으면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긴 했거든. 아, 존나 잘했는데. 템프 자체가 너무 세다 얘네. 포커싱도 잘안 됐고. Q가 안맞았어 제대로 원래 일반적인 챔프면 될수도 있는 각인데 아트록스 디신이라 안된거거든 아쉽네 첫 큐가 아트록스한테 안 맞은 게 그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다이에 잘하지 뭐. 또 죽을 것 같은데, 리신 아! 아! 오호! 아, 아픈데? 못반데 여기 안닿죠? 안닿죠? <웃음> 아 여기서 더블 맞으면 안돼요 여기서 더블 맞으면 조금 다 맞기 때문에 죽어요 여기 아, 수도라 아니라 이거 아, 너무 싼다한데 피도 날치하고. 그리 얘는 테를 안 썼어 큰 게. 얘는 테를 안 써가지고 테를 타고 또올 거예요. 조금 매웠다. 걘. 한턴 더하면 죽일라 그랬는데 아 이게 안맞아? 이가풀이거든요 어차피 아, 이거 맞아버렸네 아 근데 얘 쿨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얘 쿨이 있어 어? 없나? 아까 썼나? 초영에는 아트록스 블라지 상대로 가요 피운 많으면 가도 되는데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아 템이 그만큼 꼬여서 템이 그만큼 많이 꼬이거든 누가 이거 밟아주라 나 이거 들고 왔는데 이런 포로 그래도 들고 왔는데, 좀 밟아주면 안 되나? 와, 얘, 닌자 신발 안 가네. 아이고, 가네요. <웃음> 신발 올렸네. 진자마자 바로 올렸네, 이거. 라인 천천히 미는 거 봐. 얄미워 죽겠어, 이런 거. 일로 뜰까요 아, 오, 아, 오, 뭐야, 아칼 잡았네? 무슨데? <웃음> 엄청난 곳인데? 진짜? 그건 좀. 빵스터. 빵스터 원포스터. 한 번만. 나이스. 꽤 있나? 아, 이거 뭐, 술으니까 플레이머, 이거 뭐할 수가 있나? 있었네. 음. 아, 까비. 이걸 왜 해? 아, 아톱 스키우지 마! 진짜 피곤해. 와, 어쩜 이렇게 단순할 꼬 아, 잠식의 망치 나왔어? 아직 그래도 닌자 신발이랑 쿨감 안 나왔으니까. 이번 턴에 어떻게 해볼까? 아안 써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쓰긴 썼는데, 괜히 썼나? 아트가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였어요, 애초에. 플래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트 3타가 안 맞거든? 근데 2타도 못 맞췄으면, 뭐야지. 까비. 30 아니었으면 맞았다, 저거. 어. 왜 자꾸 앞, 앞, Q1을 하냐고, 친구야. 안 되지. 나 클레드야. 왜 자꾸 앞으로 Q1을 하는 거야. 아트록스는 라인전 단계에서 쿨감 20%, 30%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이는 뒤로 쓴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앞으로 써버리는. 다시 아, 쓰고 오지 말걸. 많이 먹. 많이 좀붙고 태산. 맞 아, 아잉 잘죽었다 여기서 그냥 불크올릴까브라로드라 되나? 카드이 아, 라카드라 아, 바라카 아, 잘못 쳤네 대신 잘 쳤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이버가 나오는데 각도를 잘못 썼어 와 뭐야 수가 이게 안맞아? 나이스 떨어지는 타이밍 너무나 있어 더 커야 되는데, 아직. 라이즈 애쉬 카르몰라서 제가 잘 크면, 체제할 수 있는데, 크면 못해요. 뭐 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사이드에서 라이즈를 잡을 정도로 커야 돼. 뭐 하려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상태로. 는 나이스. 대신 여기. 이걸 뺏기네 불육교 돈만 모아서 갑시다 2250원 400원 남았다 쫓아오지마 오지마 그만 데려 이러면 라이저가 리신이랑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다 하나만 떨까 아... 병나구나크클 나왔어 템이 진짜 잘 쓴거 거든 이정도면 진짜 잘쓴거예요 템이 캐리 해보자 한번 어디 하나를 뚫어야 되는데 포탑을 템포가 너무 는네 게임이 어차피 제가 캐리할 거니까. 캐리는 제가 할 거예요. 한순간도 실수 안 한대요. 이러면 답이 없긴 해. 와, 이게 근데 챔프가 잘 크니까 미니언이 딱딱 붙는다. 원래 많이 세거든? 성장이 많이 늦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대위주로 게임을 하니까 잘 큰데 되게? 지금은 제 성장이 좀 압도적인 것 같네요. 이거 먹으면 그래도. 턴안들어어 살려주실 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턴 빠졌다. 아, 너무 깔끔하게 잘했는데? 나머지 나라서 해줄 수 있지 않아? 3, 3. 니포가 없어, 우리. 뛰어볼까 괜찮아 타에서숨절돼 아이고 거 들어가버리네 미신 잊고 있었네 여기다 아 에코 너무 잘했다 아, 네, 네, 네. 죽어버리네 에코 너무 잘했는데 아, 네, 네. <웃음> 에코 진짜 잘했는데 깐렬에다 톱쓰다 어 거기 던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출발 아, 아 걸렸네 어? 버인가왜 뚫리지 이거? 떼고 하고 있어. 아, 아, 아, 너무 답답하다. 저 혼자 성장을 해볼게요. 벌려졌다. 아, 이렇게 싸우면 되는데? 나이스. 야, 죽지 마. 제발. 저기, 급하게. 급하게야. 바로 가자. 그냥 주면 안 된다? 전는데 아칼리가 피업을해야되는데 이글라를 아이까지 가능한데 아칼리 지급되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니다. 이거 어차피 템안 나와. 공 쓰면 되고 전야보랑 공을 씻어야 돼 아 망했다. 아, 이런 얘기네? 뭐이게 있네? 아무것도 아닌데? 어. 아 사람이 너무 아파. 밀어두면 어차피 게임은 이기기 때문에. 킬 끝까지 먹어. 아씨, 이렇게 많이 차. 이제 좋아요. 근데 명예 두 개밖에 안 주는가 보니까.